모든 투자에는 기술과 노하우 요령이 필요하다. 그것이 꼭 투자에만 필요한 것 아니라 이래도 필요할 것이다. 그 기술과 노하우 요령을 찾기 위해 나는 늘 고민하고 모든 주식을 하는 사람도 공부하고 고민할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책일 것이다. 가장 먼저 책을 접하고 책을 읽고 하면서 기술을 연마해 나가고 또 노하우를 쌓아가려고 한다. 이리야 하다 보면 기술과 노하우 요령이 쌓이는데 주식만큼은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기관에 젖어서 주식시장을 떠나고 원망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다. 그 떠난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필요한 것이 지표라고 생각하고 기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맹신하며 찾으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그것을 잡으려고 집착하며 세월을 낭비했을지도 모르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마저도 다 날렸을지도 모른다. 주식시장에서 지표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보조지표 그런 것은 종목을 분석하고 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습을 하는 차원에서 잘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종목 분석을 할때 필요한 것이지 막상 장에 들어가면 그 수많은 지표들을 몇분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볼수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은 별의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 캔들을 보고 연결하면 보조지표의 내용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몇 분의 선택해야 할 상황에서는 베이트레이딩은 현재 가창과 캔들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실시간으로 뜨는 실시간 기사만 가지고 아주 간단한 것만 보고 그 흐름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책을 써놓은 사람은 천재 같다. 수십 종목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모든 분석을 하는지 너무 대단하기 그지없다. 나는 하루에 한 종목에 집중해도 겨우 그한 종목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잦은 매매도 하지 않는다. 하루에 매매를 하는 것이 1회에서 2회에 많게는 오회이다 그것도 한 종목이다. 만약 그 종목이 힘이 떨어지거나 내도를 입각해서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 다음 두 번째 종목을 지켜봐서 하루에 매매 종목도 한 종목이고 가끔 두 종목이다. 장이 시작되기 전에야 보조지표라는 많은 지표 의평선 많은 책에 나온 수많은 것들을 대입해서 그날 내가 다룰 종목을 찾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장에 들어가서는 그 수많은 월, 주, 일 모두를 본다는 게 어렵다. 왜냐하면 장 중에는 종합주가 지수도 봐야 하고 코드닥 지수도 봐야 한다. 때론 선물 지수도 봐야 한다. 그런 것들까지도 챙기기 버겁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종목을 다뤄서 많은 수익을 내는 걸 보면 그래서 책을 쓰는 건가도 싶다 내가 직접 투자를 트레이딩을 해보니까 내가 책에서 보고 동영상 강의도 보고 많은 것을 수없이 반복을 해서 보면서 느꼈던 것이 책이나 동영상 강의는 역시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진정 필자들이 강연을 하는 고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상술인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고수나 필자가 있다면 그것을 책이나 강의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장감 있는 얘기를 강의나 책에 다 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알맹이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 중에는 사이비도 많을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강사도 받고 알맹이 없는 책도 받고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중에 어떤 책이 좋은 책이고 어떤 강사가 고수가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초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느낌을 받는 진정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옥석은 본인이 가려내야지 누가 그려내주지 않는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책을 읽고 강연을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알맹이가 있는 것이었는지 없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하여 그 책을 버리던지 한번 읽고 다시 팔던지 해서 다시 그 필자의 책을 안 읽으면 되고 책 내용이 좋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 강연도 마찬가지다. 한번 들어보고 알맹이가 없다면 다시는 그 강사 강연에 안 가면 된다. 주식 투자를 할때맨 처음 접하는 내가 배울 책과 들었던 강연에서도 옥석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그것마저도 구별 못하는데 그 수없이 많은 종목과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꼭 중요한 것이 차트만은 아니다. 지표만은 아니다. 그것은 필수인 것이지 중요하다고 느끼면 안 된다. 필수라고 느끼는 것과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맹신하게 되는 거지만 퀴수라고 느끼면 기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내가 장을 접할 때 항상 크게 고민했던 것이 책을 읽을 때 하두 차트 지표에서 뭘 찾아라는 통에 엄청 고생하고 손해봤다. 뭘찾아라고 예시를 들어놓은 차트에는 그것이 딱 떨어지지만 그건 책을 쓰면서 그 차트들을 짜맞췄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직접 장을 접해보면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그와 비슷한 것을 찾으면 반대로 움직이던지 추격매수다 그래서 책대로 하다보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것이 뭘 찾으라는 것 때문에 초보들이 헤매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 지표는 필수이다. 누구나 몇 개월만 하면 다볼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필수인 것이지. 그 안에서 기교를 부려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오류가 있다. 지표를 맹신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글쎄 모르겠다. 필자가 다른 말도 하고 싶었는데 책에 다 실을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책들을 보면 차트와 지표만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것은 분명 내 주관적인 생각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 많은 10년도 매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락하고 파산하는 것은 한 가지만을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차트는 필수라고 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바로 베팅이다. 이것이 주식 투자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베팅을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책을 보면 어디에도 베팅을 어떻게 하라는 책은 없다. 막연하게 다들 남들이 써놓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만을 논한다. 내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베팅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렵고 소중한지를 알았다. 잠깐 카지노 얘기를 해보겠다. 경마, 도박, 카지노 주식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르다. 경마, 도박, 카지노는 자리사라는 것이 존재해서 확률로 따진다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49%이고 주식은 51%로다. 1% 차이를 비웃을 수 있겠지만 이 1%는 어마어마하다. 1% 때문에 주식 투자로 평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고 2% 1% 때문에 재벌이 탄생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탄생하는 것이다. 100명이 전투를 했을 때 주식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경마, 도박, 카지노는 지는 전쟁이고 주식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기에 전세계 많은 이들이 주식판에 뛰어들어서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스무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주식 투자일 만큼 주식이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마든 도박이든 카지노든 주식이든 모든 것이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열심히 생업을 하고 일주일에 로또 한 장씩 사서 로또 맞기를 기다리는 행운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로또는 쉽다. 내가 사서 기다리면 1등 되면 몇십억이 되니까 그렇지만 주식은 모르면 100% 오히려 더 깨지게 돼 있다 문 버리고 돈 잃고 하느니 로또 한장 사서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카지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흘렀다 카지노에는 사기 도박이 아닌 정식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도 출입 정지를 시키는 프로 갬블러들이 있다 이들은 사기 도박이 아니라 정식으로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따가니까 카지노에서 이런 사람들은 출입을 정지시킨다. 참고로 카지노에서는 손님을 받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 이런 프로 갬블러들이 중요한 것은 많다는 것이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카지노에서 돈을 벌수 있냐는 것인데 그건 바로 배팅의 기술이다. 많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길 때 많은 돈을 따고 질 때는 조금씩 진다는 것이다. 아주 쉬운 논리 같지만 감정을 버리고 철저하게 그 안에서 머신처럼 움직인다는 것이다. 사람이기에 머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이상적인 결과가 나온다. 반대로 더 똑똑하기에 감정에 치우치고 휩싸여서 더 나쁜 결과도 초래한다. 주식에서 마찬가지다. 배팅의 기술도 노력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공부를 하면서 배팅의 기술이 너무도 중요하고 결국에는 배팅의 기술이 없다면 아무리 수익을 내고 안 내고 엎치락뒤치락거리다가 제자리이거나 아니면 몰락하여 파산하기 쉽다. 배팅도 차트처럼 공부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배팅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글들을 보면서 배팅에 대해서 공부하란 말도 없다. 죽도록 차트 얘기만 하다가 끝내는 경우가 많다. 내가 3개월간 적은 금액으로 350% 가까이 수익을 낼수 있었던 것도 배팅의 기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또 물을 것이다. 그 배팅의 기술이 뭐냐고? 참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다. 나도 내 안에서 찾았고 책을 읽으면서 습득한 것이다. 내가 과제를 던져주면 적어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고 또 관련 서적도 보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떻게든 정답만 받아서 그것을 주식 투자에 적용시키면 성공한다는 착각을 가진다. 내가 이렇게 힌트를 주면 기술을 찾는 과정도 도움이 되고 정말 너무나도 노력했는데 안된다면 그때 나에게 물어봐도 늦지 않다. 그리고 베팅의 기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식 투자라는 것이 오로지 돈만을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한 노력이나 공부 그리고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다. 베팅의 기술에도 종류가 있고 요령이 있다. 내가 100만원일 때, 1000만원일 때, 2천만원일 때, 5천만원일 때, 어길 때 모두 요령이 필요하다. 베팅을 잘해야 카지노의 갬블러들처럼 이길 때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종목을 잘 골라서 10개 종목 중에서 8개 수익 나는데 2개 종목에서 실패하여 매일 마이너스 수익이라면 베팅을 잘못하기 때문이다. 분명 베팅의 기술이 필요하다. 내가 글을 올리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처럼 초보가 그래도 많은 돈을 잃지 않고 좀더 빨리 깨달아서 조금이라도 힘든데도 손해를 덜 보라고 올리는 것이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주식 투자하면 한심할 만큼 답답한 사람들이 많다.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붓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연한 기대만으로 돈을 쏟아붓는다는 말인가 돈이란 것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몇 번의 강연을 듣는다고 해서 몇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다 꾸준함이어야 한다 왜 자꾸 단시간에 모든 걸 해치우려고 하는지 단시간에 되는 것은 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사입이다 본인처럼 똑같이 하면 돈 번다고 하는 것도 사입이다 난 내가 돈을 정말 악하게 벌었기 때문에 돈 버는 법에 대해서는 잘한다. 돈을 번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봐라. 내 하루 일과를 적어보라. 그럼 그곳에서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것과 버는 것. 주식시장많이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내 사람 전부가 제로섬 게임이다. 이를테면 출근을 한다. 아침을 못 먹어서 편의점에 들렸다. 1. 빵한 개와 우유 한 개를 샀다. 일본에서 벌써 빵을 사면서 우유를 사면서 편의점 주인에게 이익을 줬으며 물류회사에도 제조업체에도 이런 식으로 내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돈을 벌게 된다. 그리고 내가 노동을 해서도 돈을 벌게 되면 제로썸 게임에서 이기는 쪽에 속하는 것이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할 때는 모든 것이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 그 빵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이런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할때 막연하게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바꿔보라는 것이다.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성공이 어렵고 부자 되기 어려운 것이다. 힘든 사람들이 힘든 것을 탈출할 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조언도 필요하다. 난내 글을 쓰면서도 내 글을 보고 단한 명이라도 위안을 얻고 나 역시도 나에게 화이팅을 외쳐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삶의 엔돌핀이 되는 것이다. 나를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 감사합니다.